네. 예. 안 그렇죠. 저.. 네. 과거부터 현재까지.. 네. 뭔 일을 한 적이 있다. 네. 한 적이 있다. 그거는 거고요. 네. 그.. 근데 이게.. 음. 그냥 과거로 나는.. 이걸 해줬다 이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네. 과거부터 현재까지 일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알려주고요 네. 부라고는요 네. 뭐, 언스? 네. 트라이이요 네. 하우. 네. 그렇죠. 에프. 그렇죠. Ever. 네. 한개더 있죠 맞아요. 하나 또 잘나오는 거 하나 더 있어요 BEFORE 그렇죠. BEFORE 맞습니다 계속용법은요 과거에 어떤 한 일이 시작했어요 네. 근데 현재에도 그걸 계속 하고 있다는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니다 그래서 계속용법에는 네. 어 잠깐만. a d y 그렇그 저스트. 저스트. 예. 그그렇그그리그 말로는 과거 그쵸. 그쵸. 그쵸. 그쵸. 그쵸. 그쵸. 그쵸. 그쵸. 그쵸. 그쵸. 그그렇죠